안녕하세요 신임 유튜버 채파스입니다 브루케븐에서 재밌는 상황극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채파스 필름 에피소드를 진행할게요 목표를 포착했다 말안 듣고 엄마말안 들을 거면 집 나가 어... 엄마는 나를 쫓아냈다 그래서 나는 집부터 구해야 한다 35만원 정도 하는 월세집은 계산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집을 좀 꾸며볼까? 예쁘게 꾸며야지! 키우 키우! 그림자 분실 왔어요 지나가는 길에 집 정말 멋진데요 집 정말 멋진데요 집 정말 멋진데요 집, 정말 멋진데요. 집 팔아요 좋아요 3억 5천만원 콜 어? 좋아 아주 좋아 오메 이놈아는 아직 입금을 안해버리네 내기어고 네, 찾아가게 만들어버려야 오늘은 꼭 현금으로 받아 부려야 되겄어 뭐지?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여기 집주인이에요 뭔귀신시나라 까먹는 소리고 나가 여 집주인이다 no. 제파스에게 내가 3억 5천에 샀다고 나보고 어쩌라고 뱉짜 쇠바닥을 함부로 놀리네 이잡놈무세이가금기 한판 뛰자 이것이요 무시오마루에서 안되겠네 컴온 미온 도망갔네. One hour later.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찾아야 해. <웃음> 안녕하세요. 돈이 참말로 많네요. 어디 가는겨? 아, 네, 드드드 은행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출발할게요. <목소리> 안전하게 <목소리> 도착했습니다, 크크. <목소리> 진짜 죽는 줄 알았다, 크크크. <목소리> 욕보이소 손님. 12 seconds later. 브라. 오늘 너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게 해줄게. 저기야. 네? <웃음> 안돼! A few moments later. 내가 너 때문에 집주인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올 갈아 마셔도 속이 안 푸려. 아 제발 살려주세요. Somebody help me! 살고 싶으면 순순히 돈내놔 그러면 목숨은 살려드릴게. 이제 서로 얼굴 보지 말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강도에게 돈을 빼앗겼어요. 그 강도를 잡아오겠습니다. 총 쏘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살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어허. 돈을 찾아줘서 감사해요 아싸 난 이제 부자다 이 돈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오케이 이야 끝까지 돼